제80조 자녀 재산의 귀속 제1항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2항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제1항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호, 현존 사무의 종결. 제2호,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제3호, 자녀재산의 인도. 제2항,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